상대 중앙대에서 만나면 인사 인사해요. 예, 네. 잘 알아볼 수 있을라나? 저페이커있다고 진짜 페이커님이었는데. 한번 보, 보러 갈까? 아 맞네. <웃음> 아 미명도 안 됐네. 오마이갓. Oh 아, 좋아. 좋아요. 이렇게 긴장감 쩔어, 이거. 오케이. 형님들,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나올 거니! 형님들,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. 알았죠 형들? 사랑해요, 형들. 가보도록 할게요. 가보자 와, 정말, 도, 도, 도, 도, 도, 도, 도, 도, 이 나이스. 어아 먹혔네 아이러 이런 망하는데? 이러 동선 밟은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아? 고수 와, 망했다. 대망했다, 진짜. 어, 다행인데? 아, EQ 잘못 썼나 보네? 아니네? 잘못 쓴 것도 아닌데, 왜안 했지? 감사합니다. 정글, 아까 그거 무조건 됐어야 되는 건데. 아! 말도 안 돼. 솔리가. 어? 나이스. 평타 하고 큐는 뒤로 쓴 건가? 용서도 하나 차이. 스킬 하나 안 맞으면 죽는다. 오우, 이래 잘한다 아 이렇게? 이렇게 억울할 수가? 아 근데 나 동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는데 어 이게 왜 맞아? 이왜 맞아 아 근데 이거 탑도 잘하네다 정확하게 하는데 어서오세요 나 숨을 못시겠다 파이팅 아 아, 잠깐만 레오난 못 넘었구나 나이스 판테용 설명될 것 같은데 아 레몬암 못 넘어왔구나 어, 안돼요 안돼 대포로 치 소리다 맞아 <웃음> 아 몰락검 떴네 와, 아직 돈 없잖아 돈. 와. 이씨 말이 돼 이거? 이게 말이 돼? 야, 스턴 하나도 안 맞고 궁도 없는데 평타로 만진다고? <웃음> 아, 어. 제발. 아, 아 나이스. 작게 나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아깝다. 어떻게든 욕만 챙기면 이길 만 하긴 한데, 이럴 자르고 못뭐 챙기나? 아니, 왜 글로 갔어? 친구, 알겠어. 더나리 갖다 줄게. 알어 체 되긴 하 아, 레온안 죽어야 되는데? 체력 되긴 해요. 죽갔다가 에이씨, 들고 어 맞아. 아,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. 안 돼! 제 갈렸다! 포 혹시 안됐어 앞뒤 라인 제대로 갈렸네. 나이스! 나이스! 어, 나이스! 나자스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정글이스리한다 룬 탑차이 는, 는 탑차이 이렐리아가 그거 아니라서 그몰랑마치라서 엘리스 쉴수 없나? 일단 숨어볼게요 바로? 바로? 하다 이걸이될 텐데, 윌리아한테게 같이 찍고 왔데반제간안 온다. 여, 여, 으로 갈 거예요. 안 오면, 안 오면, 여기 나이스 어쩔 수다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우리 팀 비벼 레오나 나이스 한번 뭐이코영을 꺾어 보자. 뒤에 카이사도 생각해야돼요막 확실히 하는 중 던졌는데? 아론에는, <웃음> <거 없다>. 에? <웃음> 아론에는 새채미도 던질 수 밖에 없다 제가 이거 뺏어보겠습니다 이러고 쓰신거 같은데 야 이거 이제 공쓰면 뺏어요 아 못뺏었네 까비 <웃음> 어? 빨리는 느낌인데, 저희 레오나 공빠짐 그냥 또 하는데, 이걸 날개가 훨나바 같은 거를파했뒷궁뭐나온데이래궁 공만 예쁘게 안 들어온대요. 근데 우리 계속 여기서 해야될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러다가 용으로 빠지, 빠져야지 사이드라인 다 버리고 죽주라고 가면 은 오히려 손해라서 이래도 지금 아예 탱, 탱킹이 아예 안되거든요 이제 한클리 없어서 더 하고싶은데 레오나 공도 왔다 어 이래 공 뚱났고 어? 역시 상대가 무리하는군. 아 미명도 안 됐네. Oh my god! 좋아, 좋아요. 예. 포탑. 어? 나이스. 오래 좋아. <웃음> 와, 철거 데미지 천 들어가는데. 어? 리포 형 여기 붙었네? 죽는데 어. 죽으면 바론이라서. 노플, 노플, 노플. 어, 싸네. 노플, 노플. 와, 풀 빼놓은 게 이렇게 부르네, 또. 오케이 okay. 아쉬운데? 아더 안되나? 아 아쉬운데? 미드에 일단 라인 들어가고 있긴해요 저텔 가능 근데 텔 40초 뒤에 아 근데 뭔가 좀 아쉬운데? 더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? 온다 뭐. 이럴리아 손턴은 빠졌고 얘네 막, 막네 얘네 막는다 오케이 이제 욕먹으면 끝날 듯? <웃음> 형님 욕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도도 잘 짜야 되는데 좋다, 나이스 아 너무 좋다 아 아까운데 잘 피해. 아, 벤시 <웃음> 무용집을 끝까지? 용안 먹고? 아, 버그 먹었다, 게임. 포탑. 되나? 형팀 먹으러 팀콩 이렐리아. 나이스. 나이스! 이겼다~~ 와... 와... 와... 와 이걸 이겼어 와...